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 상담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느끼게 돼요 연애를 하면서 아프지 않고 싶었는데 결국은 아프게 돼서 상담을 하시는 걸 텐데요 물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아프지 않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가짐이 조금 잘못돼서 연애가 더 힘들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연애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성급 호텔을 예약하고요. 그 여행 계획을 짤때 나는 분명히 즐거울 거예요. 그 7성급 호텔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7성급 호텔에 갔는데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네요. 물을 마시려면 돈을 내고 마셔야 한대요. 다소 서운한 생각이 들수 있을 거예요. 7성급 호텔은 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오지탐험 여행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7성급 호텔에서 누릴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준비물을 챙기고 있을 거예요 혹시 없으면 안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자꾸 챙겨서 내 가방은 점점 뚱뚱해지겠죠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7성급 호텔로 여행을 가시려고 하는 건지 오지 탐험을 가는 건지 목적지를 정하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여행은요 그렇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여행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행이란 말이죠 가다 보면 7성급 호텔이 나타나서 거기에 묵을 수도 있고요 가다 보면 오지를 만나서 또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연애를 시작할 때 10중 8구는요 이 사람과 행복한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시작한다고요 연애를 하는 진짜 이유는요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30년을 다르게 살아왔던 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면은 느꼈는데 그게 진짜인지 더 좋은 모습이 있는지 혹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지내다 보면 싸우고 아픈 기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순간순간들을 나는 평가를 하는 순간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최종적인 결론을 먼저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고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이에요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그 다툼 안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아픈 순간이나 힘든 상황이 되면 두 사람 사이를 끊으려고 정리하려고 노력해요 연애를 하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쉽게 단정을 지어버리죠 연애를 하는 목적은 요내 상대방을 조금 더 알아가는 데 있지 않을까요? 기대를 잔뜩 하고 가면 요 당연히 그만큼 실망도 많아지겠죠. 기대를 안 하고 가면 요 만족스러운 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이 최고점에서 시작하면 내 감정은 자꾸 다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기대 안 하고 시작했다면 내 감정은 날로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연인이 되고요. 사귀기로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이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내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나도 내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은 분명히 달라지고요 내 상대방도 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감정은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그 감정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얼마나 또 줄어들 수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 상대방을 대하는 걸 거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걸 거예요 그렇게 더 감정이 커져도 되겠다는 라 확신이 들면 그때는 내 감정을 조금 더줄수 있는 그런 통제를 할수 있어야겠죠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는데 너는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순수한 마음의 표현일 순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 혼자 다 줘놓고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준다고 원망하는 꼴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은요 아름답고 예쁜 감정일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던져놓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겠죠 정말 내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래서 노력하고 싶다면요 내 감정을 주고 싶어도 조금 은 참아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어쩌면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한 연애는 누구나 바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행복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서로가 다투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쌓일 수 있어야겠죠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게 섣부른 감정표현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호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아가 보자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연애의 목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인이 되기로 시작한 순간부터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